과연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입니다. 정말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쓰리있고 재밌더라고요. 하는 일이 근근히 먹고 살수 있는 프리랜서라 시간은 충분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식 공부하는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군요. 시립도서관에 있는 관심 있는 주식 관련 책은 초단타하면 하루 40만원 벌수 있다는 책부터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까지 하루에 세관씩 빌려다 보았습니다. 일단 땡전 한푼 없는 저는 형에게 50만원을 빌렸습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주제에 주식하겠다고 그리고 50만원은 배운다는 생각하고 단 알려도 좋다는 각오로 단타를 시작하였죠. 초심자의 행운이 따랐는지 5만원 우습게 벌리되어 첫 매매를 하던 날 장마감하고 눈도 아프고 잠도 설쳐서 몸이나 좀 불가에서 산에 올랐습니다. 부평역 뒤쪽에 있는 산인데 내려다 보면 부평 지역이 환히 보이거든요. 수많은 빌딩이 있었고, 각자의 주인이 있었겠지만, 그날 만큼은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르바이트로 5만원 벌려면 하루 종일 빡시게 일해야 하는데, 앉아서 50만원으로 5만원이라니, 이거 대박인 거. 그리고 단순 계산을 시작했죠. 5만원 한달 21백만원. 50만원으로 5만원 벌었으니까, 500만원이면, 하루에 50만원. 5천만원이면 하루에 500만원. 한마디로 존엔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행복했었죠. 그뒤스토리아 떠나지 않겠습니까. 며칠은 장이 좋았는지 60만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미수의 몰빵으로 40만원으로 한방에 주저앉고 욕심에 눈이 멀어 30만원으로 주저앉고 결국 데이로 전환했다가 좀 벌리면 다시 단타치고 데이하고 단타치고 그렇게 6개월.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25만원 남았을 때 출금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취직해서 주식해야겠다는 일념으로 6개월간의 생활은 아침 6시에 기상. 저녁 12시까지 주식에 얼매였었습니다. 이안한게 제가 아침 잠이 많은데 주식하는 동안은 아침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지대요. 이게 1차전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식 잔 법조 또 안되는 놈이지만 정말 정말 공포스러운 게 5천만 원을 하루에 5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거. 500만 원을 하루에 5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50만 원이면 하루에 5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요즘은 단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혼자 노숙자가 되건 어디 가서 차살하건 이런 건 문제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주식 실패담에 더 자주 들리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여 번 돈들이 통째로 다 날라가고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올라앉고 화목했던 가정엔 불화가 생기고 전업주부가 알바하러 다니고 그들이 무엇을 그토록 잘못했다고 주식시장에서 잃은 돈 주식시장에서 되찾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세상이 정말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지 그저 먹을 만큼만 농사짓고 조금은 배고파도 집안 화목하고 모두 건강만 해도 인생 참 살만 할 텐데요 그놈의 욕심이 뭔지요 돈이라는 놈은 정말 무섭군요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취직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월급 받은 건 거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자 나이 30에 눈물이 납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납니다 주식 실패로 너무 배가 고파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 큰 능력도 없는 듯 합니다. 오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직장에선 받을 사람들은 좋은데 꼭도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서 지금도 그 놈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상 화가 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 합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저 다닐 수밖에요. 전 정말 온순한 놈인데 제가 사울 정도면 그 놈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아시겠지요.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놈이 나가기만을 기다리지만 참 생명력도 좋지 절대 그만두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 유일한 희망은 로또가 아니라 주식입니다. 이젠 제발 욕심에 사로잡혀 피눈물 좀 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실패 이유 포커스의 혼동, 중기, 장기, 단타, 스윙, 데이, 스이핑 기타 등등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하는 동안 지금 저의 뒤를 돌아보니 포커스의 혼동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단타 치다 폭락하면 손절 못하고 보유 스윙하다 수익이 너무 적으면 팔고 다시 단타 중장기로 보유한답시고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는 가격에 안절부절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고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전략을 짜고 매매를 하고 다시 외동매매하고 저는 42.19km를 딜 전략을 짜놓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먼저 달려가면 100m 단거리 전략으로 급수정 단거리 전략으로 42.19km를 달리려고 했고 또 100m 단거리 달리기를 뛰면서 이번엔 저번처럼 실수 안한다 라고 생각하고 막 하면 마라톤 전략으로 급수정 정확한 포커스와 방향을 잡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충우돌의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포커스 운동 있으신 분들은 빨리 초점을 정확히 맞추시고 전략을 새롭게 짜서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냥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포커스만 제대로 맞춰도 투자기법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식투자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난저업은 아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아직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오늘도 난 패배를 하였다. 누구나가 다 말리던 데이트레이딩. 기법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욕심과 두려움, 기쁨과 슬픔이 하루종일 교차하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만 같다. 잠깐 누워서 쉴 때도 내 머릿속엔 온통 주식에 관한 이론과 확률 생각뿐이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싸아왔던 주식 관련 지식들이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고 그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다. 머리가 폭발할 것 같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것 같았다. 내 머리를 내 주먹으로 터질 때까지 때리고 싶었다. 가끔 증권 TV를 보면 대머리 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 오늘 가만히 누워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직접 경험해보니 그분들이 왜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됐는지를 알것 같았다.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식에 얽매이다 보니 인생이 없어져 버렸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인생은 온데간데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나의 꿈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인생에 투자하고 싶다. 그 꿈은 큰게 아니다. 그냥 행복하고 싶다. 그러나 주식은 끝없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나의 행복은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 끝나고 치킨에 맥주나 한잔하면서 춥구나 보고 싶은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나 항상 욕심은 행복을 내쫓는 것 같다 투자하지 않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데이 매매를 하는 제 입장이 이 정도라면 전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짐작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전업을 생각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업을 위한 전업이 아니라 단지 현실 도피를 위한 전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직장인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의자금도 없으면서 전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실 도피를 위해 전업을 하는 건 아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가운데서도 정말 우스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그래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 나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겠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전업 잘 생각해보시고 게이 웬만해선 하지 마시고요. 돈은 벌지 몰라도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실패담에서 제 이야기는 그야말로 새발에 피도 안된다는걸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몇 마디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좀 추절거리니 머리는 좀 나아졌네요. 지금 어머니가 불고기 구워주신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 도와드리면서 춥구나 봐야겠습니다. 사실 행복이란 거 그리 멀리 있는 거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